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남자, 화공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피부 장벽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부 장벽이 중요하다. 피부 장벽이 튼튼해야 된다. 장벽이 손상되면 트러블도 생기고 염증도 생긴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피부 장벽은 뭘까요? 피부 관리에서 중요한 피부, 부분이 이 피부장벽인데요 바로 이 피부장벽에 대해서 오늘 화공남이 아주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피부장벽에 대해서 안다면 피부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먼저 우리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도 피부의 장벽은 표피와 연관이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의 표피도 사실은 네가지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네가지 층이라고 해서 다알 필요는 없고요. 맨 아래층과 맨 위의 층만 알아볼 거예요. 이맨 아래층에서는 세포를 열심히 만들어주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맨 위에 있는 각질 세포를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끝! 바로 이맨 아래층은 세포를 만들어준다. 각질 세포를 만들어준다. 에서 끝이에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바로 맨 위에 층인 각질층을 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부 장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각질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각질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각질이 있겠죠 <웃음> 하지만 이러한 각질 말고도 사실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NMF Natural Moisture Factor 이라는 천연보습인자라는 것이 있어요 요즘에 메디힐이라던가 마스크팩을 보면 NMF라고 적혀있고 천연보습인자 함유라는 문구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NMF, 천연보습인자는 우리의 피부에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바로 이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것도 각질층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또한 각질, 즉 각질세포 사이사이에 기름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세포간 지질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용어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 기름기 있는 성분이 섞여 있구나. 각질층 세포에 그냥 이런 기름 성분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의 피부 장벽 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각질층은 각질세포 그리고 각질세포 중간에 섞여있는 기름성분 그리고 천연보습인자인 NNF 이렇게 세가지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피부 장벽을 이루는 이 세가지가 골고루 갖춰지면 우리의 피부 장벽은 건강하겠죠? 그러면 이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각질세포. 많이 만들어지고 적절하게 재생이 되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재생이라고 한다면 떠오르는 성분들이 많이 있죠? 바로 판테놀 성분도 있고, 판테놀 성분은 당연히 비타민 B5. 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요 또한 마데카소사이드 성분 등이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성분을 들어간 제품을 쓰면 되겠네요 두번째로 천연보습인자 MMF 라고 하는데요 이 천연보습인자는 표피에 존재해서 우리의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 n m f 이 천연 보습인자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다면 이 천연 보습인자를 발라주고 추가시켜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천연 보습인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가지 아미노산 성분이 주성분인데요 아미노산이라고 하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또한 이러한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20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러한 20가지를 다알 필요는 없어요 뭐 히스티딘, 시스테인 이런 등 어려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품에서 그렇게까지 안 적혀 있어요 그냥 아미노산이라고 들어가 있던가 NMF 성분 함유 식으로 적혀 있으니 이러한 용어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말했듯이 이러한 NMF, 천연보습인자함유라는 제품들을 사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인 피부의 기름 성분이라고 말한 지질층을 살펴볼게요. 이러한 지질층은 콜레스테롤, 지방산, 세라마이드 이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 어디서 많이 듣던 것이 나왔죠? 바로 세라마이드예요 지질층 중에서도 세라마이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한 중요한 기능을 해요 세라마이드는 수분을 유지시켜주고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러한 세라마이드도 종류가 아주 여러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 종류에 따라서도 기능이 살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피부의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견고히 해주는 역할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세라야마이드만 있다고 해서 피부의 기름기 성분, 지질층이 건강해지지만은 않아요. 위에서도 언급한 콜레스테롤, 유리 지방산 등도 같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세라마이드의 중요도가 더 부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피부의 장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피부를, 세포를, 피부세포를 재생시켜주는 성분이 들어간 제품, 천연보습인자 NMF가 들어간 제품, 세라마이드를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면 무너진 장벽을 회복시켜주고 또한 견고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겠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렇게 공을 들여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피부 장벽은 우리 몸맨 바깥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기능을 해요. 예를 들자면 여러가지 트러블 세균이라던가 이물질이라던가 먼지 같은 침입을 막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피부 장벽, 그 각질 세포 자체로 항산화 기능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바로, 자외선이나 여러 유해 요소 또한 활성산소로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세번째로 당연히 피부의 수분 손실을 막아주고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주겠죠 또한 위에서도 언급한 트러블이라던가 이러한 세균으로부터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당연하고요 이렇듯 피부 장벽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피부를 그냥 매끈하게 좋아 보이게 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기도 하고 회복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이 피부 장벽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기능을 알았으니 피부를, 피부를 관리를 하는 데 방향성 제시가 되었겠죠 그래서 오늘 피부 장벽에 대해서 그 구성요소와 어떻게 하면 이러한 피부 장벽을 튼튼히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